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선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리값과 또 연동돼서 움직이는 전선주입니다 이 구리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죠 바로 그래서 구리값이 상승하면 경기가 좀 호황이 되고 떨어지면 또 하락한다는 이런 또 구리값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 구리가격 현재 시세가 어, 8,819달러에 거래 중입니다. 현재 시세로.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. 이게 9,500까지 이제 찍고, 어, 그 뒤로 좀 약간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, 어, 지금 차트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. 어, 그리고 이 구리 관련돼서 또 중국 양회에서 또 부양책으로 인해서 또 한때 또 철강이라든가 구리 또뭐 화장품 여행 뭐 이런 어, 중국 그 오프닝,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됐던 산업들이 별반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제 5%로 예상하면서 그 실망감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, 하지만 또이 전성 관련주들이 어, 이 전기차, 지금 배터리, 전기차, ESS 뭐 이런 쪽에 어 지금 뭐 재료가 이 시장을 갖다가 뭐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또이런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또 전선주들은 어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구리 관련해서 전선 관련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KBI가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. 시가총액은 어 지금 낮은 순에서 높은 걸로 봤을 때 KBI가 가장 그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항상 이렇게 낮, 낮은 놈, 요런 놈이, 어, 움직임이 좋죠. 이렇게, 어, 4%, 4.4% 상승을 했고, 퍼는 26배입니다. 평균 PBR이 얘네들이 이제 구리 관련주가 1배입니다. 그 중에 가장 높은 놈이 이 대안이죠. 대안이가 거의 이제, 어, 이 평균을 좀 끌어올린 모습이고, 대체적으로 다 1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어, 그 가원이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낮게 평가를 받고 있고, 퍼 수준 보면은 LS가 어이 전선주 중에서는 가장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트상에서는 어 퍼도 물론 이제 양호하죠. 실적이 퍼 5배 수준입니다. 시가총액은 여기서 이제 2조 2천억으로 가장 그 무거운 종목이지만 어 흐름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. 어 그리고 이 전선주 한번 사업 내용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실적을 한번 보시면 KBI가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죠. 어 얘가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자회사 KBI, KBI 코스모링크비나 그리고 코스모링크 얘네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제 흑자를,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 지금 요 1200원대에서 어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대원이 얘는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. 뭐 별반 이렇게 상승을 못 하고 있죠. 아무래도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보시면은 뭐천원라인 때는 이탈하지 않는 이런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온이 얘는 4분기가좀 적자를 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이죠. 흐름은 이렇게 한번 저 광통신을 따라서 한번 급등했다가. 어느 정도, 이제, 조정받고 좀, 내려와 있는 상태, 상태입니다. 대한광통신, 어, 얘는, 이제, 어, 최고가를 한번 이렇게 찍었었죠. 지금 4,000, 3,400원대에 한번 고점을 찍고, 이제, 추락해서 좀 하락해 있었던 대한광통신. 일진이, 어, 얘도 뭐,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. 해외수주 호조로 인해서, 어, 매출 영업익 순이익 작년도 경기가 좀 어려웠지만, 이 선방했던 일진전기. LS전선 아시아. 는 적자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. LS 일렛들이. 얘도 6만원대에서 이렇게 좀 꺾였던 LS. 대한전선. 얘는 호반이 대주주죠. 호반전선. LS 전선, 얘가 이제 대조항주입니다. 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얘가 자회사로 두고 있죠. 이 LS 전선은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. 얘 바로 밑에 있고, 이 지금 현대차 기아에 또 모터용 또 이런 건선 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LG 엔솔과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배터리 팩, ESS. 어, 그리고 이 해적 케이블 사업 쪽에서도 아주 뭐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고, 또 글로벌 1위 알루미늄 업체 이 하이와 합작을 설립하면서 앞으로 전기차 분야에도 어 진출해서 한번 그 어떤 성과를 내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매출액 30% 영업이익 어 지금 뭐 매출액은 17조 그래서 33%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 순이익도 뭐 48% 아주 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죠 차트를 보시면 어 어느 정도 이게 실적이 내주는 어 내주기 때문에 다른 전선주에 비해서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지금 이 7만원 5천원대 라인이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 대에 있는 LS전선